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을 합니다 와우. 지난 2차 여행처럼 말이죠 자 먼저 여행 장소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시작점은 여기고요 도착지점은 이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조금 긴데? 어쨌든 시작합니다 이런처럼 찍어야지. <웃음> <웃음> 하차입니다.